안녕하세요 럭셔리 인사이트의 김현진입니다 럭셔리 인사이트는 요 럭셔리 섹터 전반에 걸쳐서 통찰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채널입니다 오늘은 많은 럭셔리 애호가들에게 꿈의 가방으로 불리는 에르메스 백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많은 패션 유튜버 분들 특히 쇼핑 체험기를 전하는 유튜버들 사이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소재인 것 같아요 마케팅에서도 에스피레이션 이라고 하죠 특정 브랜드나 제품에 대해서 어떤 열망하는 정도에 따라서 브랜드별 정도 차가 있다고 이렇게 피라미드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바닥이 넓은 아래쪽에 접근 가능성이 높은 악세서블 럭셔리 브랜드가 포진해 있다면 에르메스는 어떤 그피라미드 정상 이 피라미드의 정상 부분 즉 뾰족한 면에 속해 있는 것 같습니다 에르메스를 이렇게 궁극의 럭셔리 반열에 올려놓은 상징적인 아이템이 있다면 저는 단연코 캘리백과벌팅백을 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에르메스는 뭐 스카프, 넥타이, 뭐 심지어 어떤 접시 그런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영역에 걸쳐서 제품군들이 포진해 있고요 또 가격대가 아주 사, 사악하지만은 않은 아이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브랜드의 절대 이미지를 높인 것이 소재에 따라서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데다가 원한다고 바로 살 수도 없는 이 켈리백과 벌킨백 때문인 것 같아요 에드메스 켈리백과 벌킨백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진 것 같아서 이번 영상에서는 간단히만 소개 드리려고 하는데요 벌킨백은 영국 출신이면서 프랑스에서 유명한 가수 겸 영화배우죠 제인 벌킨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1984년도에 어떤 밀집 소재의 가방을 든벌킹을 우연히 비행기에서 만난 장루이 뒤마 에르메스 5대 회장이 그를 위해서 어떤 검은색의 가죽 가방을 제작해 준 데서 비롯됐는데요. 제품 가격이 한 천만 원에서 뭐 1억 원대에 이르기도 합니다. 주로 소재 그리고 보석 사용 여부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겁니다. 또한 캘리백은 1837년 에르메스 창립 당시부터 선보였던 승마 안장 보관용 가방이 원형인데요. 안장을 넣을 수 있을 정도로 커다란 가방을 1935년 여성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작은 크기 모델로 제작한 게켈리백의 원형이 됐습니다. 또 1956년도에 영화배우 출신 어떤 모나코 원기종 그레이스 켈리가 임신으로 블록해진 배를 가리기 위해서 빨간색 알거가죽 소재 백을 든게 어떤 잡지에 실리게 되면서 화제가 됐고 또 그의 이름을 딴 애칭이 널리 사용되게 됐습니다. 어떤 유튜버의 쇼핑 컨텐츠도 그래서 주로 난 어떻게 캘리백을 또 벌킹백을 손에 넣었는가 하는 득템기로 기결되는 것 같습니다. 매장에 살아간다고 해서 바로 살 수도 없고 또 수개월에서 또 심지어 수년을 기다려야 내 차례가 돌아오는데 그 차례가 꼭 대기순서만은 아닌 것 같아서 애가 타게 하는 어떤 밀당 전략을 l 메스는 능수능란하게 구현하고 있는 겁니다. 운 좋게 매장 방문 당일 어떤 캘리백이나 벌킹백을 손에 넣는 분들도 없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명확한 데이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주로 다른 제품들 에 대한 구매 이력이 그래도 어느 정도 갖춰진 분들인 것 같습니다 넥타이든 스카프든 조금 더 대중적인 가방이든 이런 것들을 꾸준히 구매해 온 어떤 찐팬들한테만 특별한 기회를 준다는 뜻이겠죠 에르메스 매장에는 비밀의 방이 있다고들 합니다 표현트좀 어색하긴 합니다만 아주 민주적이고 또 공정한 절차로 손에 넣기 힘든 캘리백과 버킨백을 제공하는 것만은 아니다 보니까 어떤 선택된 자들 만을 살짝 불러서 특유의 오렌지 박스 속에 숨겨진 제품들을 보여주는 방인데요 상대적으로 빠른 시간에 켈리어 벌켄을 쟁취한 고객들 성공담을 보면 대체로 이 가방을 구매할 때뭐 다른 제품들도 함께 동시에 구매했다 뭐 이런 또 어떤 내용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르메스의 대기자 명단의 어떤 운영 방식이 사실 고도의 마케팅 전략이라는 주장이 여전히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미국의 광고 사진 전문 미용사죠 마이클 토넬로가 2010년도에 파는 책 에르메스 길들이기에 따르면 본인은 매장 직원에게 엄청 부자 라는 이미지를 풍겨서 원하는 가방을 바로 손에 넣을 수 있었다. 대기자 명단은 어떤 허상에 불과하다라고 비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이름을스는이두 개의 대표 모델들을 고객이 원하는 만큼 빨리빨리 생산하지 않는 걸까? 이미 뭐 앞서 힌트를 드리기도 했지만 이것 자체가 일종의 기다림 마케팅 전략이 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도 MBA 수업을 받을 때 많은 학생들과 함께 이런 점을 궁금해 했었고요. 또 당시 에 럭셔리 업계에서 어떤 명망 있는 그 종사 경험이 길었던 프랑스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던 기억도 납니다. 사실 일반 소비재였다면 어떤 로지스틱스 생산 시스템 그리고 고객 시스템 모든 것에 어떤 실패가 아닐 수 없는 사례다 이렇게 전 세계적인 수요가 늘어나면 당연히 공장을 증설하고 또 고객들에게 언제 이 제품을 받아볼 수 있을지 납득 가능하게 설명해야 하는데 에르메스는 그런 절차를 하지 않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계속 기다리고 계속 잘 팔린다라는 거죠. 먼저 에르메스 측의 명분은 이겁니다. 일단 만드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벌티인나 켈리는 3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마치고도 7년에서 10년가량의 경력을 쌓은 장인만이 만들 수 있고 또한 장인이 벌킨백 하나를 만들어 내는 데까지도 한 48시간이 걸린다 또 프랑스의 어떤 강력한 법정 근로시간에 맞춰서 계산해보면 한 사람이 일주일에 만들 수 있는 가방이 두개 수준에 불과하다 그렇다 보니까 쏟아지는 수요만큼 공급량을 늘 수가 없다 또한 한 달에 제품을 딱한 개씩만 만들 때도 있고 또 최종적으로 제품을 검수해보고 품질이 떨어지면 과감히 폐기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뭐 실제 공급체계를 보면 맞는 말이죠 그리고 고급 사치품일수록 생산량을 마구잡이로 늘리지 않는 것은 희소성을 핵심 정신으로 하는 럭셔리 마케팅에선 기본적인 일입니다 생산의 효율성보다는 명품으로서의 완성도를 더 높게 생각하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어렵게 이렇게 제품을 잘 만들어서 당신에게 최고의 제품을 제공하려다 보니 빨리빨리 만들어서 팔순 없다라는 묘, 논리는 어떤 묘하게 또 설득력이 있기도 하고요또 믿고 싶게 만들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큰 불편 없이 묵묵히 대기 순서를 기다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희소성을 소개하다 보면요 심리학과 필연적으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럭셔리 마케팅은요 심리학의 총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 적도 있는데요 일단 경제학에서 의미하는 희소성이 뭘까요? 인간의 욕구는 무한한데 이에 비해서 충족시켜줄 자원은 부족한 상태를 뜻합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욕구를 충족시키고 싶어하기 때문에 아무나 갖지 못하는 희소성 있는 물건을 소유하려는 욕구가 강해집니다 실제로 꼭 비싼 명품이 아니라도 옷이 뭐 기한정 판매 세시까지만 판매 이런 식으로 희소성을 부여하면 사람들은 더욱더 열심히 지갑을 열게 되죠 단지 한정된 수량만 존재하고 또 현재 구할 수 있는 수량도 제한적이다 라고 하는 언급만으로도 차별성이나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희소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장치가 필요하냐 바로 배타성인것 같아요 아무나 함부로 손에 넣을 수 없다 라는 이미지를 주는거 그래서 에르메스의 글로벌 소비자들은 에르메스 직원들이 심지어 훈련받은 배우처럼 연기를 잘한다고 라또 얘기하는데요 매장에 뻔히 재고가 있는데도 여기는 그 물건이 없어요 내일 다시 와보세요 이렇게 어떤 코멘트를 자주 즐겨서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에르메스 매장에서는요 그 고객들의 구매 이력 등에 따라서 매일 매장 직원들끼리 뒤에서 약간 일종의 회의 같은 것을 해서 회계 주인을 가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누구는 선택되고 누구는 탈락된 이런 배타성 그래서 종종 럭셔리 브랜드는 콧대가 높다라고 느끼게 하는 이런 베타성을 통해서 제품의 희소성은 더욱 높아지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럭셔리 관련 강의를 할때 많이 인용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에르메스에서 한때 이런 광고 문구를 내보냈던 때가 있는데요. Everything changes but nothing changes. 모든 게 바뀌어도 사실 바뀌는 것은 없다. 라는 아이러니한 뜻입니다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면서 과거 브루주아 귀족들에게 사랑받던 럭셔리 브랜드들이 현재에선 또지세대 젊은 세대들한테까지 사랑받는 이유가 어떤 이런 변치 않는 인간 본성을 활용 하기 때문이지 않을까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세대와 트렌드가 바뀌어도 인간의 본성은 바뀌지 않으니까요. 다음은 조금 더 재미있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